2마리 2마리 3마리 순이 오늘 병원가자 너도 병원 싫지? 오늘은 너 예방접종 2천 고 그리고 그 구충계인가? 목 뒤에 레볼루션 달랐잖아 이거 오늘 또 바르러 갈 거야. 순이 그것도 사야 돼. 내 카라. 들어가주세요. 들어가주세요. 마사지도 해줄게. <목소리> 맞다, 츄르 줘야 지 츄르. 순이 오늘 츄르 줘야겠다. 순이 맛있어요? 맛있나요, 순이 씨. 맛있대요, 눈도 감았어요. 칭이 지금 뭐다목 이상해졌지 또 아니야 그 주사만 맞고 응. 그리고 사정충 그 사은 어. 집에 있아 그래 그리고 그래 이어요 사정충 하고거지 그랬어 아니요 거기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래요. 또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여자 선생님이요? 여자 선생님네 집에 있는 걸로 하려 한번 6월 24일 날 맞았다니까 응 그럼 한달 있다가 아 5월 24일 날 맞았다니까 한달 있다가 또 맞으라고 근데 우리 6월 24일 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죠? 그냥 지금 맞춰주죠 뭐뭐 맞추면 까요 네? 할줄 알아? 네! 그냥 뭐 위에다가 받는 거예요 이거 입힌 후에 찾아주려고 그럼. 무겁지 않아? 음. 아니요 무겁진 않아? 어. 음. 수빈이가 주사 넣을 수 있어 음. 음. 음. 이거 주사 넣는게 아니라 바르는거라서 음. 음. 음. 너무 크지 않아? 근데 이거말고는 음. 사이즈가 너무 크다. 그래요? 우선 거 아니야? 아 우선 해봐. 아밖 밖으로 바꾸, 오라 그랬으니까 해봐. 약간 맞추지 말아야지. 그런데 <웃음> 애들이. 매력. 아니다 괜찮다. 커야 못 움직이지. 응. 응. 남자 불편해서. 이래야 어귀 잡겠지. 어. 아이고 순이도 뒷걸음질한다. 칼이렇게갈라가지고보기다저 아빠 다가게기 네? 여기다가. 바르면 되겠다 응. 이름이 브로드 라인이네 응. <웃음> 주세요 응. 뺐어 다가 여기다가. 여기다가. 여기 여기다가. 여기다가. 여기여다여기다가 응. 어. 이렇게 하 들어? 얼마나? 3만만원4원원만만원 4만원. 4만원. 애들도 빨까봐 그러지. 음, 애들이 버릴까봐. 음, 4만그렇게원 순이! 메카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 태어나서 <치어놔서> 삐졌어! <웃음> 네. 잘했어, 오늘! <웃음> 병원에 어떤 모습이 음. 아양되이나 음. 순이야 화났을 수도 아유, 있어 대답하기도 귀찮아? 화났어요 화났어? <웃음> 순이야 너가 불러봐 순이야 순이 꼬리만 응. 순이. 살짝만 움직이네 순이야 깎아줄까? 깎아 줄까? 깎아? 응. 순이야 깎아 어이씨 화나, 화났어 지금 수고 주스 어 주스 아까 아 깎아준다 그래도 얘 꼬리가 안 안드는거 봐 내가 깎아 봉지 가져올게 응. 깎아 깎아 깎아 깎아 이고 깎아랑 관심 아이고, 있어 해, 저 주세요 응. 네. 망고 너도 깎아 왔으니까 순이 깎아 아이고. 먹었어? 하나만 더 줘. 안돼. 아 아쉬워. 나 쓰니. 망고 마지막으로 망고 한 개. 망고 이건 망고 껍. 망고 껍. 있잖아. 뭐야 여기? 어? 빨리 먹어 망. 빨리 먹는다. 그망주시죠야 음, 빨리 모찌 모찌 모자 모찌 먹어 모찌 아 그만 좀줘 모찌 줬어 아까 야 모찌 빨리 먹어 엄마 먹는다 모찌야 빨리 먹어 엄마 먹어 야 망고 지금 다뺏서 먹는다 빨리 먹어 아 모찌 먹을 줄도 몰라 모찌는 좀 천천히 먹어 음. 아니 아까 먹었거든 아 모찌는 이렇게 먹으면 안 먹고 입에다 넣어줘야 돼. 이렇게 해서 해줘서 바닥을 만들어줘야 돼, 그지잘 나오는 데지 않으 보이가? 네, 이거 제일 시원한 데지 제일 시원한데, 순이. 아이고, <웃음> 때문에. 역시 어제 무릎도 잘 안하고 게임을 니까 이렇게 말씀 드르기에 야리스러운 눈물을 보이려고 <웃음> 크기가 이것 말고 여만한 거 있긴 했는데 아기들 거랑 약간 크기 0.5.. 차이가, 네, 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그거 하면은 자꾸 발로 위까지 탁 칠까봐 그 그래, 잘했어 우리 새끼들 엄마를 좀붙 아니 꼬리 음. 아, 모찌가 지금 엄마가 와서 너무 신나서 수이또 음. <웃음> 자세 바꾸고 아이고 체리바나 지금 이십 킬로인데도 진짜 작아 지금 아, 아까 안 작거든. 순이... 놀랬어? <목소리도> 아! 물어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요 예. 아, 아, 아, 예! 겁난다고 이 이런... 아유 겁난다고 막 물구나 아유 겁이 밥장 났어 <목소리> 망고하고 체리안 그랬는데 뭐 망고하고 체리는 전혀 안 그랬는데 아유 때꾸정물 봐라. 아유몰라 아유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 해 씻어야지 그래도 한번 못 시키겠다. 아우, 아퍼. 얘는 문다. 어, 어. 어 큰일 났어요. 어떻게 해요? 아빠, 이거 피난다. 어우씨!